지금 시각은 10시 13분입니다 제가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6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일단 자기 전에 싸놓기는 했는데 저희 집 희망이에요 희망아 안녕해줘 다안 챙긴 것 같고 좀 불안한데 남은 거는 내일 아침에 더 챙기겠습니다.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. 내일 봐요. 지금 너무 설레요. 어떻게이아 언니. 수학여행 간다. <웃음> 핸드폰 지가 혹시 앞에다 빼놓은 친구들은 잘 챙겨라. 씨앗도떡 먹고 싶다, 씨앗도떡 야, 나 치즈오떡 먹을까? 어? 어떻게 생각해? 치즈오떡이 어디어 오, 저거 나 오, 야, 이거 찍어줘.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와. 맛있죠, 쌤. 치즈오떡이에요 야 뭐냐? 치즈오떡이에요. 잠깐만, 감천 문화마을에 오신다면, 주제 어떠게 드세요. 경치 좋다. 예. 카메라 자동으로 열려 따라칩니다 안녕. 우리도 쭉 해줘. 그래. 안녕. 안녕 야 이제 더야 예쁜 척해봐. 어! <목소리로> 진짜 며칠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음 오도도 한 척. 아, 이제 여기서 노래 부르는 거. 아 안돼 네, 노래 부르면 안돼요. 다 뻗가요. 어? <웃음> <많이> 짜란, 짠. <웃음> 뭐야, 왜 저래? <웃음> 여기 윤희가 있어요. 야! <웃음> 다행이네. 어? 선생님! <서진아>. <웃음> 야, 선생님! 어, <웃음> <조사하다. 웃음> 이건 이 담비야!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야, 나 여기있네. 진주. <웃음> 아니, 아니, 이거라고. 너. 야, 진주 깨버려. 야. <웃음> 오, 나도 야, 나도 이렇게 찍어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서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호텔에 왔어요. 여기는 바로 구장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 이제 쉴게요. 안녕. 안녕. 안녕. 이쁜지. <웃음> 윤야. 안녕. <나의> <웃음> 안녕하니까 왜, 왜 이쁜지. 어! 아 진짜 미친이야 윤희야 이거 뭐야 생 여러분 윤희스를 <유닛을 웃음> 신고 나 <나간다>. 윤희이 <웃음> <유니> 이러고 나왔대요 윤희 <웃음> <야, 안으로 있네? 웃음>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야 우리 야 빨리 세번주자 부산의 밤예짠 <Yeah. 방>. yeah. <웃음> <웃음> 우리 오늘 저녁 닭갈비 <웃음> 선생님 그리고 저희 선생님 오늘 사주셨어요 짱짱 <웃음> 먹자. 먹자 일단 나 이거 네다 익었겠지. 음 아, 맛있다. 나 이거 깻잎 싸 먹어봐야지. <웃음> 우리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여기 제 사인이 걸릴거예요 다음에 또 와야지 보러 멋있데 는아 여름에 야 그거 해줘 바나나 <웃음> 바나나 아 너무 좋아 네? 자 선생님 여쭤봐 일단 이쪽으로 바로 바다 뒤로 등기로 아어우힘 짠, 되면 근데 이거 뭐야? 잘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어습니까전만타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다시 돌아온 부산녀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우리 3일 동안 이렇게 찍었잖아. 근데 나오는 게 있긴 할까? <웃음> 뽑을 게 있긴 한가? 우리 편집자님들이 알아서 다해 주실 거야. <웃음>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